얘기 얘기 나는 우리 이쪽 뒤그 디귿, 뒤그잖 가자. 야, 이걸 12번 더 해야 이제. 아야, 어, 이거 숨어 있어야 돼. 아. 어. 그못할것 같아. 체력이 안 돼. 어디 숨어야 돼, 그러니까? 어. <웃음> 이쪽에. 뭔가 있어야 돼, 지금. 비디 님. 저희에게도 혜택을 좀 주세요. 형. <웃음> <야, 웃음> <야, 웃음> 얼른 혜택을 <웃음> <좀> 주세요. <웃음> <웃음> 너무 어려워요. 너무 자주 알려 주는 거. 너무 많이 길 파는 것도 좀 별로니까. 오케이. 10분. 차라리 <웃음> 뭐 15분에 한 번씩 두 마리 아니면 두 마리? 15분에 한 번씩 두 마리. 오케이. 활동, 실동? 활동, 활동. 야, 빨리 와. 여깄다! 야! 저... <웃음> 어, 난... <웃음> 너무 잘 손.. <웃음> 너무 잘 손.. 넌 진짜 살려줘? 어떻게 너 우리 팀 할래? 잠깐만, <웃음> 잠깐만 잠깐만 뭔 소리야? 내가 지금 뭐? 배신한 사람을 보여 지금? 야 근데 나야 진짜... 승관아 일로 와봐봐 아 됐어 승관 마, 빨리! 끊지 끊지 아니 야승관 너희가 우리 팀을 해야 된다니까? 야 일로 와봐봐 나한테 한마디봐 <웃음> 한 가지 알려줄게 뭔데? 우리 지금 곧 죽어. 왜? 그게 비밀이야. It's my secret. 형. 어. 원영이 우리 곧 있으면 다 죽는데. 야 이제 내가 못 뛰어다니겠어. 죽여, 죽여. 야. 위에 어떻게 가는데? 어떻게 올라가야 되지? 오케이, 거기 있을 아니, 것 같았어 잠깐. 어쩐지 <웃음> 절대 못 내려가, 나요 지금 못 내려가 원! 바이 yeah. 아, 수완 썼어! 수완? So 다시 모여야 돼, 우리 아, 아 여기 설마 했는데 구나 와, 진짜 <웃음> 또 갔다가 또 오는 시간이 걸리니까 저는 할인으로다 했다고 생각합니다, 이제 음, 저특성는 지금 처음 쓴거 아닌가? 세 번째. 세 번째 쓴 거예요? 음. 음. 힘들었구나, 많이. 타자, 타자, 타자, 타자. 아니 누가 지금 천막 위에 있다니까, 천막 위에. 천막 위에 있다고? 어. 그래, 그래서 우리가 올라가다가 내려왔어. 야 어때? 없어 없어 없어? 저 처음 봐붕떠 있는 거 보이지? 어 저기 다빈 공간이잖아요 이거. 아 진짜? 수아야 나와봐 나 올라가 볼게 어? 물감? 음. 저기 물감 야! 거이 맞대, 여기를 그 물감 있다니까? 여긴데 음. 여기를 어떻게 올라가? 옆으로 여기 딱 숨어있는 게 문준이 같은데? 그치? 하나 둘셋야 여기 있다 문준이! 하나 둘셋야 여기 있다 문준이! 야 반대로 가 반대! 반대 반대! 자 반대로! 아얘 빠졌어 나갔어 얘 여깄다+ 여깄다+ 여깄다+ 여깄다+ 여깄다+ 여깄다+ 여깄다+ 여깄다+ 여깄다+ 여기다 여깄다+ 여깄다+ 여깄다+ 여깄다+ 여깄다+ 여깄다+ 여깄다+ 여깄다+ 여깄다+ 여깄다+ 여깄다+ 여야다 여깄다+ 여깄다+ 여깄다+ 여깄다+ 여깄야 아, 초짜 추는 게 어딨어? 아, 짜진 아, 아, 아 신청을 신청을 진짜, 진짜, 아, 짜진아 진짜, 진짜, 아, 진짜, 진짜, 진짜, 진짜, 진 아, 진짜, 진짜, 진짜, 진짜, 진짜, 진짜, 진짜, 진짜, 진짜, 진짜, 진짜, 진짜, 진짜, 진짜, 진짜, 아, 짜 진짜, 진짜, 진짜, 진짜, 진짜, 진짜, 진짜, 진짜, 진아 진짜, 아짜 진짜, 진 진짜, 진짜, 진짜, 진짜, 진짜, 진 진짜, 야 애들 불러 얘들아 일로와 얘들아 일로와 거기 위에 또 있어? 여기 있어 여기 누구 있었어? 야이 뒤놀이 이렇게까지 해야겠니? 와우정 대박이다 와, 와 다들 아, 열심히 아. 잘 올라왔네 그래, 후후. 다 젖지 않았냐? 아니 위쪽에 하나도 안 젖었어 우리 타 여기 내려오래 근데 이거 안잡혔는데왜 나와야 되지? 하나 주세요 빨리 이거 이 총은 솔직히 아웃이다. 어이가 아우이다 어? 아, 에이. 이렇게 되면 너무, 너무 잔인하지. 자, 잡아. <웃음> 우저 잡아! 에이. 막다른 길이다. 잡았는데. 아, 사실. 좀 애매해. 잡아도 소용없는 거. 눈매 끼기! 하하하! 대탈주! 네. 갈게. 아하거 약간 어, 어, 좀 내가 창피했는데 잠깐만요 내가 좀사거를 해야 되나? 끝말씀니까이 기능은 든 내가 한 사용할게요 다 지금부터 분원는 뉴트리아 특다 지금부터 원는 뉴트리아 니다 여기에서 들식품로 움직일 수 없게 니 고맙습니다 사합니요 명분이 생겼어, 명분이 아니, 명분이 생겼다, 아니면 야, 명분 명분 <웃음> 아, 파티 아, <웃음> 티 야, 버논아, 디노야, 이리 와, 와 디노이 숨어, 숨어, 숨어, 일로. 저런 애들을 잡아야 돼? <웃음> 버이왜는 <그러는> 거야? <웃음> <가자>. <웃음> 대기실로 들어가 <돌아가. 웃음> 왜? 알아, 알아, 능쓴건 알아 왜? 어?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? 졌! 어떻게 된 거야? 그러니까, 뭐, 10분간 우리가 능력을 못 쓰는 거야. 나 너무 찾고 싶어, 지금. 아, 승관아, 우리 못 움직여.